잘 지내요 오늘도 언제부턴가 참 쉬운 그말 나조차 모르는 내 맘을 들키기 싫어 감추는 게 익숙해져요 네. 내 마음은 언제나 오래된 퍼즐 같아서 늘 하나씩 모자란 그 조각을 찾고 있죠 내 마음은 언제나 쓰다만 편지 같아서 늘 어딘가 부족한 말들로 끝나버리죠 잘 지내요 오늘도 망설이다가 건넨 내 말에 누군가 조용히 알아주길 바랬어요 말 끝에 글썽인 눈물을 언제나 고장나 시계 같아서 늘 흐르지 못한 채한 곳에만 고여있죠 내 사랑은 언제나 두고 온이 같아서 늘 똑같은 자리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죠 오, 사실 난 두려워요, 늘 불안한 내 모습. 비좁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들킬까?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들. 오늘도 잘 지낸단 말로 날 숨겨줘. 꼭 듣고 싶은 그 말, 괜찮아질 거란 꼭 하고 싶은 그말잘 지낸다는 그말긴 하루의 끝에서 다 전하지 못한 말들 나 오늘의 묻은 채 내일도 잘 지낼게요